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지브러쉬 기능 중에 매치메이커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저희 어, 갑옷 위에 이런 문양 같은 거를 입히는데 이 베이스, 베이스랑 딱 맞게 이렇게 뭔가 딱 문양을 입히고 싶은데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예를 들어 슈퍼맨이라면 슈퍼맨 그 마크가 이 가슴팍에 그냥 쫙 맞게 이렇게 착 맞추고 싶을 때 하나하나 스컬핑으로 이렇게 맞추면 완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딱 맞추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매치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어, 보통은 어, 다른 걸 보여드리기보단 이런 슈퍼맨 마크를 어, 이런 근육 위에 이렇게 안착시키는 걸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지만 혹시 이런 마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충 마크를 만들어 볼게요 이 슈퍼맨 마크를 이렇게 만들고 어 지금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라인으로 이제 조금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요 물론 라이노를 모르신다면 그뭐 맥스나 그런 걸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크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대충 만들게요 저는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뭐 일러스트에서 그림을 따가지고 어, 뭐 맥스에서 익스트로드 해가지고 만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그냥 일일이 따가지고 견뎌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완벽하게 드릴이 부분은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어, 알고 계시는 분들,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이 부분은 스킵할 셔도됩니다 주고 어, 이렇게 붙어 있는 깊게 만들어서 조인을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익스트루드 해주고 그러면 이런 마크가 생겼죠? 두꺼운 것 같아서 조금 줄이고 엘리스포트에서 어, 지브러쉬로 가져올 겁니다. 다음은 오비제이로 내보내게 할게요. 이지브러시에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하고, 인풋트를 해서 바로 가져줄게요그마오른쪽부분에서 이렇게 가져왔죠. 이, 이 친구를 세워가지고, 일단 이 원기둥이 잘 안착을 시켜볼게요 매치메이커로 근데 지금 그냥 하면 은잘 안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이유는 얘가 매쉬가 너무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다이나믹시를 해준다든지 얘가 지금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웰드포인트로 조인해준다는거죠 조인을 눌러준 다음에 뭐이 크리스로 가장자리는 깨지지 않게 크리스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가 잘 안되는 이유는 크리스가 여기에 안먹어는거거든요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다이나믹시로 해줄게요 다이나믹시고 어느정도 않을 정도로 다이너무 실을 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쉬오 주볼까요? 그러면은 얘 틀에 맞게 얘가 고정이 됐죠. 이얘의그 단면도 똑같이 잘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창만 시키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정면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정면에서 주면 잘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주면 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딱 중앙으로 딱 안착을 그 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이 아이를 남자 근육 위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주 옛날에 테스트로 만들었던 어, 드래곤볼 그 친구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친구 위에다가 여기다가 저 마크를 가져올 거예요. 커피 페이스트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얘가 지금 저기 멀리 있으니까 유니티를 하나 눌러줄게요. 유니파바이 여기 들어왔죠. 사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쉬운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중앙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박아보도록 할게요. 슈. 짠! 이렇게 안착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다 들어갔잖아요. 이런 게 싫으시면 그이 그냥 가다를 깔끔한 가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치 메이커를 하시면 딱 되겠죠? 음, 이렇게도 되고 뭐 예를 들어 가부 어깨 가부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 티어으 마크가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다가 그고 방향만 잘 맞춰준 다음에 슉, 보여주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뭔가 에러가 나왔는데 이게 잘 맞춰주면 돼요. 렇게 맞춰. 왜 이런 것이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음, 이렇게 해서 약간 에러가 나면 이렇게, 이렇게 뭐잘 맞춰주면 돼요. 뭐 여기서 그냥 로봇지 살짝만 움직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매치 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 기능은 저희 게임 어, 아트 하시는 분들이든지 모든 모델링에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 사용하는 기능이니까요. 보통 방패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어깨 숄더 갑옷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등등등등 엄청 많죠 이거를 이용해서 손쉽게 그냥 한 번에 슉 클릭 한 번으로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고 모르고 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도 해피지 브러싱